아, 다시, 네. GCO협회 회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어, GCO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운 시기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희 하반기에는 좀더 자주 모이고 저희가 좀더 침묵을 다지면서 저희 GCO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시고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세 회장님과 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중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앵커 송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